철죽에네 개랑 레드스톤 하나만 있으면 된대 나침반은어딱네 개랑 레드스톤은 있어. 올라가자. 어 일로 일로 와보세요. 어? 여기서 좀. 이거 구해달라고? 네. 되면 안 될까요? <웃음>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서두르지 마.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가 뒤로 가야 돼. 그러다 죽어. 기다려! 기다려! 아.. 아.. 아.. 아.. 지금 아, 가일거야! 아, 야! 응분하지 말라고! 아! <웃음> 나 지금 월드 크리스탈 갖고 있다? 건드리면 안 된다? 다옥이랑 철이랑 레, 레드스톤이다? 그래? 오케이. 우리 중에 아, 죽어도 되는 그래. 사람은 한 펜이 밖에 없는 거야? 아이 그형 말을 죽어도 되는 사람은 <웃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한 펜이야? 어? 그러면 한 펜이를 죽이고 가면 되지 않아?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어, 어? 어디갔어? 공간있어? 어, 어, 나, 나피 반칸? 그 위에 혹시 그... 저기 뭐 좀비국이라도 네? 없습니까? 위에? 없어요 아 우리 뭐라도 뜯어먹어야겠는데? 한패님뜯어드세요 앙! <웃음> 아, 아, 맛있! <맛있겠다>. 겠! <웃음> 다 어서오세요 저희 스마트팜에 흐흐걸자동흐로 이루어져 있흐뭔 소리야? 자동이 어디 있어? 보시면 은 묘목을 심어두면 자동으로 저희 로보트가 알아서 캐줍니다 아람이봇 <웃음> 제가 로보트 <로봇. 웃음> 아저보디림이 뭔가요? 알람봇 맞나요? <웃음> 알람봇 아하 <웃음> 어, 아시네요 어, 알람봇랩 나... 해줘 <웃음> 랩 해줘 뭐야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 나 월드 스캐너 됐어 이걸로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 근데 어. 요 청크 스포너가 나왔어 이 조합법이 응. 아 근데 이거 청크 스포너?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넓필려면 결국에? 월드코어를 하나 더 찾아야 돼 하나 더 필요하라고? 아 이것도 있어 이거 괜히 만들 아니좀 보고 하시지 하나밖에 없어어 어떡할래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할래 어, 아니 뭐 상의를 하가왜 혼자 해? 왜? <웃음> 아뭐 <아니, 웃음> 아, <웃음> 니들이 뭐 영어라도 <웃음> 해석을 해줬어 뭐래 청크들의 바닥들에서 찾을 수 있다. 아 진짜 청크 하나당 하는 게인가 이러면 스캐너 근데 한번 설치만 해봐도 돼? 너가 망. 한번 해봐. 너가 망쳤어. 아, 너가 망쳤어. 단편이라며? <웃음> 단편이라며? 단편이라며? 와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뭐야? 원료를 넣으면 돼? 이게 뭐래? 에너지 칸에 뭐가 안 들어가? 그러네. 그래 에너지 칸에 뭐안 들어가. 아 청크니까 청금석을 넣으면은. 청금석이야? 청금석? <웃음> 청금석. 음석. <웃음> 이거 다시 분해 안 되나? 잠깐만, 내가 이거. 안돼. 아, 발전 과제 보면은 어. 스코 스코어, 스코어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얻은 거예요? 얻었냐고 대답하라고. 저거는. 아, 어, 이게 그러니까. <웃음> 어어코어 어, 어, 저게 상자에서 나와서 저 파란 거 반짝이는 게 김치 맛이. 일단 아이템 상자에 다 넣어봐. 한편아! 네! 내가 아까 설치한 거 옆에 있는 거것좀 갖고 와봐, 캐서. 이거? 어? 없는데? 아 뻥치지마 또. 뻥 어, 진짜 없어! 아, 아 또... 어? 뭐야?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저 큰일 난거 아니야? <웃음> 캐고 실수해서 떨어져서 없앴지? 아니야, 아니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없었어!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디? 어디? 왜 없지? <웃음> <웃음> 아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라미님 말이 없네. 라미님. 네? 예? 왜 그러셨어요? 아, 나무만 캐라고요, 나무만. 선생님 죽고 싶어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진짜 정말 나무만 캔살아도 나무만 캐라고? <웃음> <웃음> 리얼 나무만 캐. 찾았어! 찾았어 얘들아 찾았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왔네. 하하. 인중 딱한 대만 때리게 해주면 안 돼. <웃음> <웃음> 월드 포지를 만들면은 그냥 평범한 흙이나 돌 블록을 갖다가 월드 코어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포지부터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 위에 거부터. 나는 3이지가 좋든. 아. 오, 바뀐다. 아, 돌 집어넣으면 바뀌네. 이상한 엘런 주기. 어, 어 여기 여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으잇! 저거 무슨 소야? 제소 뭐야? 아니... 내, 내 스마트판... 아니... 아... 이... 너... 넌 누구니? 뭔데 근데... 얘... 어, 소... 한번 때려볼까? 우리 고기 먹으라고 준건가? 지기패라서... 뭔데 아니, 잠깐만, 얘... 아 잠깐만... 그럼 아니야? 키우자! 나 진짜 주작했다고 벌받은건가? 아야 음. 근데 철로 어. 그러면은... 양동이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야 이게 뭔일이야? 근데 왜소한펜이 따라다녀? 왜... 아 내가 때렸는데 너만 따라다니는데, 아, 소가 화나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야, 야, 천냐 천녀고, 천냐고 이거, 이거, 이이걸때그거 아니야? 소가 어? 만만하지? 소가 만만해? 말리지마요 말리지마 거 이거, 이거, 이봐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아니면 진짜 내가 주작해서 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니가 범인이었나. <웃음> 근데 한패다너 그거 들고 떨어졌네. 야. 범인이었네. 뭐가 씌었네. <웃음> 뭐가 씌었어? 뭐가 씌었네 마귀가 씌었네. 뭐가 씌었네라니. <웃음> 야 근데 이것 봐라. 여기 월드 샤드라고 해서 계속 모으면 저게 나오나 봐. 나 왕따 된 거야? <웃음> 이제 무시당하네. <웃음> <웃음> 나 잘못했어 거짓말한 거 미안. <웃음> 아 제작법 나왔다. 기다려봐. 그러네. 음. 아 이거 네개 뭉치는 것도 지금 제작법이 되네.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음. 우리 소한 마리가 안 보인다? 어? 음. 왜너 따라다니는 소안 보이냐, 한편 <웃음> 한패안 먹었니? 아니 그 친구가 저 밀다가 지하러 떨어지더라고 먹었네 오, 입가에 오, 피 오, 피 뭐야? 또 입가에 또, 피가 뭐야? 또또또 사람 없는 곳으로 잠시 와봐 <웃음> 어, 진짜 따라간다 <웃음> 아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아 이거네 요거 네개 있으면은 하나 더 만들 수 있거든 베이컨 왜 갑자기 베이컨 얘기를 해 너 죽였지 요즘 베이컨이 먹고싶나? <웃음> 아니아니아니너 따라다니는 소 어디다 두고 왔는데? 소 밑에 안전한데 두고 왔어요 이거 배댓이 땅땅한거 같은데 지금? <웃음> 너 입술에 그거 빨간색 그거 뭔데? 이거 베이컨이요 선지 아니야 선지? <웃음> 어 이거 봐라?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야 진짜 베이컨이야 나이야 <웃음> 이거 봐야 이거 진짜 베이컨을 갖고 왔어 <웃음> 진행을 하려면 죽였어야 됐어요. 아, 네. 유튜브를 위해 죽여야 됐어? 네, 네. 아, 내가 정상 참작해 주는 경우가 그것밖에 없다는 걸너 이미 알고 있구나. <웃음> 형은 장기 컨텐츠를 바라보고 계시죠? <웃음> 그러진 않아. 음. 청금석 버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음. 야, 진짜 한 편이 빠따치고 그냥 진짜로 슬기로운 감빵 생활 할까? 어. 형저 고갱이 좀 님. 돌을 좀 나눠 줄게. 위에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위에 너무 멀래와 진짜 나 깜방 가. <웃음> <와, 웃음> 참 김드네. 나 그냥 원펀 치고 간다. 아. <웃음> 쓴거줘 주세요. 어. 깨졌어, 방금. 너 그걸로 조금 깨고 깨지면 일다 했다고 올라가려 그랬지. <웃음> 진짜가. 래전공이었냐고 <웃음> 아 내가 물량동이를 가지러 사라져볼게 아아 하나 둘셋얍 착륙지점 있는거 맞아? 얍 <웃음> <웃음> 여기를 한 칸을 파서 가야될거 같지 않아? 내가 다시 가볼게 얍안 닿는거 같잖아 야 여기 하나 파서 내려가봐 아니야 갈수 있어 그거 너 자존심 세우는거야 지금 아 진짜 얍 <웃음> <웃음> 어? <웃음> 안해도 내가 될수 있었다고 야 이거 봐! 한 칸만 딱 따니까 되네 <웃음> 어? 한편아 그거 가져가면 안되는데 왜..왜요? 저 긴거 만들어질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와..한편이.. 당황했어! <웃음> <도망쳐! 웃음> <웃음> 안 만들어졌잖아 지금 하나가 딱 어. 부족한데 내가 저 다시 이걸 넣을게 어? 이게 되네 되잖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4 개를 딱 뭉치면은 하나가 더 만들어져. 그렇지. 여기서 월드 스캐너 아까 우리 쓰는 법을 몰랐어.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된다. 아예 청크 스포너. 구리 블록이 4개나 필요해. 청크 스포너. 오케이. 어, 만들었는데 어? 잠깐만. 새로운 제작법 발견? 청크를 내가 선택해서 만들수도 있나본데 일단은 그냥 오리지널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냥 설치해볼게 그냥 나 몰라 이 앞. 오! 아나 꼈어! 나 꼈어! 열었께 열었께 열었께 열었다 열었다 얘 뭔데 그래서 아 나왔어 근데 아, 다 잘려서 나왔어 청크가 하나가 나온거야? 아우와 음. 아, 대박이다 오호 아 이런 느낌 야 이거 단편으로 하면 안 됐어 아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청크를 소환을 해다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구나 어, 어 팬텀 나온다 이것도 그런데 팬텀이 나왔거든요 아야 난 모르겠다 <웃음> 팬텀까지는 모른다 <웃음> <꼭> 광산 <광상> 들어갈란다 <웃음> <웃음> 팬텀 잡는 법 여러분 안되겠다 보여드릴게요 <웃음> 자 보세요 <웃음>